음, 태식이 리아빠 태식이 어디 있어요? 어 거기 있어? 태식아, 태식이 어디 있어? 태식이 어디 있어요? 우리 태식이 어디 있어? 아그 거기 있어. 어 우리 태식이 집이야 거기 <웃음> 너무 좋아. 어 우리 태식이 집이에요. 엄마 집 만들어 줬어. 어 <웃음> 우리 태식이 좋아 거기 집이. 어 들어가봐. <웃음> 안녕히 계세요. 고뭐 들어가. 구리야. <웃음> <굴이야. 웃음> 혜시가 좋아? 예! 공주야 거글로 가는거 아니야 <웃음> 너는 진짜 웃긴데 엄마가 집 저렇게 많이 사줬는데 집에가서 안놀고 이렇게 해주는게 좋구나 즐겁게 놀아 아가들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안무 뭐 한번보여줄까 이렇게 꺼? 토니 같은거 <놀람> 그거를 사실 이 그리로 넣고서는 어휴, 똑똑해. 그렇게 하면 소리가 나서 더 흔드는 재미가 있지, 대시가? <목소리>